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이 기회라는 것 잡기 참 어렵죠. 근데 이 기회가 그냥 기회도 아닌 큰 기회라면 더더군다나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하나의 조건만 좋은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약속이난한 것처럼 최적의 타이밍으로 현재의 기회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그 어려운 기회가 지금 4월부터 여러분들에게 떨어졌습니다.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릴지 철저하게 여러분들 연구하고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그 기회는 바로 청약입니다. 자, 기존 정권에선 어땠습니까? 자, 무조건 가점제. 점수가 높고 연령이 높으신 분만 당첨이 될수 있는 환경이었고 이 특별공급 자체, 젊은 수요가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수량이 작고 예, 금액 제한까지 있다 보니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수요 자체가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이큰 기회는 여러가지 조건이 약속이나 한듯한 한 번에 부합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자 이번 정권에서 말했던 이 추첨제 상향 이게 4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냐면 소형평 때에는 추첨제가 가점 수량보다 훨씬 더 많다. 자, 이 기회가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냐? 또 다음에 정권이 어떻게 바뀌고 바뀌게 되면 또 가점제로 몰아갈 텐데 지금 이렇게 열린 기회가 이전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정도의 많은 수량이 정말 많은 수량이 추첨제로 상향이 된다. 역사의 남을 이건 다시 올수 없는 기회가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4월부터 어떻게 개정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비규제 지역은 85 이하 가점 40% 추첨 60%, 85 초과 추첨 100% 현행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은 네, 85 이하면 그냥 가점 40이고 추첨 60이다 무조건. 네, 그리고 85 넘어가면 추첨 100%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서울이 어떻다? 강남 3구 용산 빼고는 다 비규제 지역 그러면 85 초과하면 다 추첨제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 규제지역은 어떤지 지금 조정대상지역 개념이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만 보면 되죠 강남 3구 용산만 투기과열지구니까요 자 원래는 가점 100% 85 미치면 무조건 가점이었는데 이거를 손봅니다 두 단계로 나눠서 자, 60제곱 이하 20평대 추첨 60% 자, 이제 20, 30 세대들도 추첨 60%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점수 필요 없이 추첨으로 예, 되는 겁니다. 이거 정말 여러분들 놓치면 아까운 기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 60에서 85제곱 이게 이제 30평대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추첨 30%, 가점 7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85초가 된 경우 자, 원래는 이제 추첨반, 가점반이었는데 이게 바뀌어요. 가점 80%로 10,20%로 그러니까 점수가 높으시면 높으실수록 45초가 그러니까 40평대로 들어가야 확률이 높아진다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점수가 높으실수록 연령이 많은 게 예, 거의 공통점이니까 이런 분들은 넓은평수 가족 단위가 높다 예, 이렇게 평가하고 가점을 더 유리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전보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점수가 많으시면 이제 40평대 노리시는 게 유리하고 점수가 낮으시면 무조건 60제곱 이하 20평대로 추천 60%를 노리는 게더 유리하다는 라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청약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기존에는 고연령자들이 유리했습니다. 이게 청약점수 계산하는 게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무주택기간, 시간이잖아요. 두 번째 청약통장 가입기간, 이것도 시간이고요. 시간 아니고 있는 거는 애를 많이 낳는 거밖에 없어요. 부양가족 수, 네, 점수가 높죠. 어쨌든 간에 이 고점자를 만들려면 은이 인원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두 개는 필수다. 이게 최고점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분들은 당첨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었어요. 괜찮은 단지일수록. 자, 근데 이제 이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제 소형 면적은 추첨제가 가점보다 더 많다. 전용제고 62하면 추첨이 60% 가점이 40%. 자 이렇게 되면은 이 청약에 나서는 수요 자체도 증가할 수 있어요. 추첨제니까 점수랑 무관하니까요. 자 그리고 60에서 85 우리가 이거를 제일 좋아하는 평수잖아요. 예, 국민편형, 국평. 자 이게 추첨 30%다. 자 근데 추첨으로 모든 게 되느냐 그건 아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나눠야 되는 게 있죠. 무주택자냐 일주택자냐. 자 젊은 20, 30세대 무주택자면 가장 좋은 거예요. 유리한 거예요. 추첨제 60%. 자, 아, 근데 1주택자다. 이들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전 과 같아요. 무주택자가 이 추첨물량의 75% 우선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 경쟁하는 건 25%. 추첨제 25%만 1주택자가 정당하게 경쟁하는 거예요. 기존에는 1주택자는 아예 청약에 넣어봤자 될 리가 없다 100% 가점제니까 비빌 수가 없는 거죠 무주택자한테 검수가 안 되잖아요 1주택자는 근데 이제는 25%의 그 물량의 희망을 걸수 있다 원하는 단지에 넣어볼 수 있다 청약 사이트 청약 홈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데 이제는 들어갈 일이 생겼다 라는 거예요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젊은 세대 가장 수혜를 받는 건 20대 30대 분들이 추첨제가 60%나 생긴다 라는 게 가장 이번에 포인트 저로의 기회 정말 10년 2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한 최고의 기회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분들 친척분들 예,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이 부분을 그리고 중요한 건 규제 지역이냐 비규제 지역이냐 이렇게 이제 나누면 될것 같아요 어차피 규제 지역은 강남 3구 용산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60제곱, 60에서 85제곱, 85 넘어가는 거는 강남 3구 용산에 해당하는 얘기고 그외 지역은 지금 서울이라고 해도 비규제 지역이잖아요. 비규제 지역은 아까 뭐였죠? 85제곱 이하면 예, 추첨제 60%. 그러니까 지금 서울에 분양할 것들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강남 3구 용산 아니면 추첨제 60%예요. 85제곱이어도, 예, 국평이어도. 그러니까 2030, 또 금액도 강남 3구 용산 비싸잖아요. 아, 비규제 지역은 좀더 싸잖아요. 현실적으로 이제 추첨에다가 기대해서 가점제를 이길 수 있는 물량이 더 많다. 예, 이게 기회가 열렸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강남 3구 용산에 넣고 싶은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1순위 자격 요건이 다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일단은 규제 지역은 가입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2년 이상이어야 돼요. 그리고 세대주만 청약에 나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규제 지역은 가입만 했으면 되고 세대주 아니고 세대원도 청약이 될수 있다는 라 거. 이게 1순위 작용요건. 요거 다르다는 거는 알고 가셔야 되고 또 청약통장에 들어가 있는 금액도 모집 공고하기 전에 금액 맞춰야 됩니다. 네, 금액 맞춰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표 보시고 내가 얼마 있어야 그 면적에 넣을 수 있는지 그것도 확인하시고 미리 예치를 시켜놓으셔야 돼요. 입주자 모집 공고하기 전에.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그럼 제일 중요한 거 올해 분양 예정인 주요 단지들 볼게요. 자 보면은 강남 일때 소초구 레미안 원페르라방배육구요 1000세대 예, 짜리 자 이것도 상반기 예정 자 그리고 문정동에 있는 힐스테이트 이편한세상문정 예, 이것도 이제 올해 분양에 나설 거고요 또 반포에 있는 원펜타스 신반포 15차 아크로리오파크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이것도 올해 분양 예정 그리고 강남구에 예, 청담 삼익롯데캐슬요거 예, 아직 미정인데 예, 올해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메이플자이, 요것도 3,000세대 넘는데 일반 분양은 적은 거죠? 요것도 올해 할 거고요. 자, 강남 아닌 거, 동대문구. 이건 비교제 지역이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85제곱도, 그러니까 국평형도 60% 추천 물량 있다라는 거. 자, 요거는 이문 네, 아이파크자이, 4,000세대 넘고 올해. 그리고 이문동에 있는 라그란데. 그리고 마포자이 힐스테이트. 자, 그리고 삼선 5구역, 성북구. 그리고 송파구 요건 또 규제 지역 들어가니까 다르죠 자, 이거는 60제곱 미야만 60% 추첨 잠실 레미안 아이파크 예, 잠실 진주 크로바 요것도 2600세대 예, 되고요또 경기권에는 광명 그리고 뭐 이왕 광명이 많아요 광명뉴타운 여기 하는 거랑 또 성남의 수정구 산성구역 자, 요런 것들이 올해 분양 예정이다 자, 근데 요것만 있느냐 여러분들 2023년부터 26년까지 강남에 분양하는 우수한 단지가 정말 많아요. 네, 이 단지들이 세대수 많은 것도 세군데 이상이에요. 3,000세대 이상이 세군데 이상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분양에 나서는 단지만 해도 10군데가 넘어요. 네, 괜찮은 단지가. 자, 이때 60제곱 이하로 해서 60%의 추첨물량 노리시고 네, 확률이 높아지죠. 물론 청약에 나서는 사람도 많겠지만 근데 강남권 용산권은 어때요? 분양가가 쌀까요 비쌀까요? 지금 여기 있는 단지 반포라던가뭐 방배 이런 쪽 보면 방배도 거의 15억 16억 할 거고요. 예 그리고 그 강남권에 있는 단지들은 20억이라고 봐야 돼요 이제 국평 기준으로. 예 그리고 어 20평대 기준으로 한 12, 13억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수요자들이 다 넣지 않고 당첨돼도 포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돈이 있고 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이 추첨제 60%에 당첨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남에 들어가기가 그 어느 때보다 쉬운 2023년부터 26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게다가 요즘 무주택자들 심리 어때요? 네. 가장 매수 심리 최악일 때잖아요 지금 예, 1주택자만 지금 갈아타기 생각하고 좀 1주택자에 의해서 시장 분위기가 약간 회복되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지 무주택자들이 시장에 대거 진입하면서 지금 움직이는 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죠 무주택자가 주로 되는 청약시장의 경우에 지금 이 심리는 반대기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들의 기회를 살리기가 좋은 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 큰 기회는 뭐랬죠?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 조건이 한 타이밍에 몰리는 거예요 지금 딱 분양 시장이 23년부터 26년이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해당되는 분, 무주택자하고 부동산에 관심 많으시고 이번에 기회를 살리려는 분, 혹은 가족분들은 이번 기회를 절호의 기회로 삼아서 예, 강남, 특히 강남입니다. 용산은 분양하는 게 없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그래서 다음 시대 약 5년 뒤에 10년 뒤에 신축으로서의 그 아파트의 선도 단지들 이게 약 3년 동안 23년부터 26년간 분양을 받으시는데 전력을 다하시면 좋은 기회로 여러분들이 자산을 급성장시키는 데큰 도움이 될 거다. 근데 이건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가 기회라는 거예요. 그럼 다주택자분들 1주택자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아, 전에도 제가 강조드렸지만 거주와 투자를 분리해서 1주택자는 1거주 1투자 원칙을 지키면서 분양의 이전 단계 예, 정비사업에 관심을 두시면 됩니다 무조건 재개발 재건축 기존 아파트는 전세값 회복이 먼저예요 먼저 여러분들이 들어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초기 단계에 가치평가가 덜돼 있는 이 저평가된 초기 정비사업에 주력해야 될 때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기회장이 열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24년이면 양도세 중과를 넘어서 단기세율도 돌아와요 그래서 1년 미만이 45% 1년 이상이면 일반세율로 바뀌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 분양권 전매가 지금 풀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영상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하단에 그 영상 보시고 싶으시면 구독하기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그 외에 아까도 말했던 초기 정비 사업 모델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어서 싸지만 약 5년 뒤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면서 가격이 급성장할 만한 이 부동산 자산에 대해서 제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기 재개발과 초기 재건축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면 내가 돈을 크게 불릴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하단에 고정 댓글에 이 파란 거 누르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4월부터 시작된 3년간의 절호의 기회인 분양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두 번째 앞으로 24년부터 내년부터 바뀔 이 세율 그리고 이 제도 거래할 수 있는 하나의 품종이 생기는 거예요. 분양권이라는, 에, 입주권이라는, 에,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놀라운 부동산 놀부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